그거를 살렸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민첩했으면 좋겠어요 어, 안녕하세요 플루티스트 유재아입니다 음... 저희가 사실 이제 파가니니 레슨 영상에 이제 플루트 버전으로 놀참 많아서 어.. 근데 학생이.. <웃음> 어, 저희가 그럴 줄 알고 사실 학생분을 섭외를 했습니다 학생분 나와주세요 제학생 상학생 연수정입니다 이제 레슨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한번 볼게 제가 들어봤거든요, 심지어 유튜브에서 그래도 좀 디테일을 좀 볼게요 일단 이게 원래는 바이올린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일단 파가니니가 원래 바이올린을 위해서 작곡을 한 곡이지만 줄하우만이란 사람이랑 은 워머라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자면 줄하우만은 어, 트럼펫티스트이고요 굉장히 놀랍죠 트럼펫티스트가 이렇게 플룻시라는 어려운 악기를 전혀 배려하지 않고 <웃음> <웃음> 이렇게 편곡을 했고 총 워머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굉장히 실력자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둘다 미국 사람인데 워머는 뉴욕필라모니 수석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아무래도 그 사람이 굉장히 잘 연주를 했던 플루티스트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할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편곡을한것 같은데 사실상 이제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도 어 이렇게 높여가지고 원래 바이올린에는 이렇게 옥타브가 내려가는데 여기선 굳이. 이렇게 네, 위로 네. 올려서 되게 프리티스트한테 굉장히 어렵게 했죠 이거를 그냥 이 마스터 클래스를 위해서 준비하신 거죠? 네 제가 중학교 <웃음> 때한번 끄적거리다가 이걸 중학교 <웃음> 때 했어요? 이렇게 <웃음> 어려운 걸? 을 주노교심이라서 한바닥 읽고 안녕 아그렇요아 이게 굉장히 요즘 입시곡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연대에도 계속 입시곡으로 나온 걸로 보아서 제 생각에는 굉장히 기교적인 걸 보여줌과 동시에 어떤 음악 가로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카리스마 그런 걸 보여줄 수 있는 곡이라고 생각해서 아무래도 입시곡으로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레슨할게요 네. 어, 너무 잘했는데 일단 고음 같은 건 너무 예뻐요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악보에 부점 이제 점 8분음표가 되어 있지 않고 8분음표하고 쉼표 그리고 이제 16분음표 그리고 다시 따라라라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조금 더 짧게 끊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조금 더 정확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게 음이 중간에 연결하는 것처럼 음. 돼요. 조금 더 사이를 끊어줘야 돼요 여기도 라. 음, 굳이 엑센트를 써놨으니까 조금 그 사이에 간격을 줬으면 좋겠어요 느리게 생각할 수 있어요? 조금 더 변화를 줬으면 좋겠어 너무 끝까지 이렇게 가지 않고 마지막 한 번만 더 오히려 더 가까이 찾아야 돼요 근데 왜 그런지 알아요? 다 우리가 그래요 이렇게 하고 싶어지는데 오히려 배를 더 받치고 멀어지지 말고 응, 음, 이렇게 너무 띄우면 안될것 같아. 그럼 사실 더 어려워져. <웃음> 이건 굉장히 아까 들었을 때도 좋았어요. 캐릭터 같은 건 굉장히 잘 잡은 것 같은데 조금 더 강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듣고 바로 아, 넘어가는 음. 것 같아요. 이 공간을 조금 더 넓히고 안 움직여야지 더잘날것 같아요. 지금 되게 음악적으로 움직여서 사실 그게 거슬리진 않았어요. 볼 때. 근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굳이 그걸 하면서 더 어려워지니까 안 움직이려고 해봐요. 느낌? 이게 지금 입시곡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거를 우리가 시도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디크리션드라고 써있지만 크게 해보고 연결을 해본다든가 아니면 아까는 수정씨가 끊어서 바로 다봤잖아요 그러니까 끊을 거라면 조금 더 과장해야 될것 같아요 그 작아지는 부분에 되고 그렇게 하면 그 턴깅을 그렇게 무겁게 해도 음. 괜찮고요 이걸 먼저 연습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거의 안 군다고 음. 생각해야 될것 같아요 두 번째 음은 다 따라디라 이 바이올린은 사실 이 부분에서 쉽죠 이게 보면 은 카프리스가 바이올린한테 어려운 게 우리한테 쉬울 때가 있고 음. 바이올린한테 굉장히 쉬우고이게극기만 하는 게 있는데 우리는 티야티야 단순일이라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자, 이 부분 같은 경우가 여기 보면 레지에로라고 써있잖아요 가볍다는 뜻이라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무래도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바이올린보다 조금 더 그거를 살렸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민첩했으면 좋겠어. 여기는 너무 아까 너무 선율적으로 갔던 것 같아요. 좀더 그냥 가볍게? 다른 나노가떠올리지 않는데 약간 탄산같이 톡톡톡 톡톡톡 막 터지는 탄산처럼?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를 우리가 추리해 해볼 수 있는데 너무 크게 안 불어도 될것 같아요. 크게 시작해도 괜찮아요. 실제로 바이올린에서는 굉장히 이런 음색이 나기도 하고 어 다른 여러 플루티스트들이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제가 봤거든요. 물론 똑같. 똑같은 효과를 할 수는 없겠지만 너무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한것보다는좀더 다양하게 해 봐야 될것 같아요 조금 더 작게 하고 더 스타카토 눌러주면 어때요? 조금 더 눌러줘도 될것 같아요 이것도 보면 은딱 같던데 엑센트에서 조금 더 과장해도 될것 같아요 더더더 이렇게 밀지 말고 그더 폭발적이지 않을까요? 너무 다 이렇게 불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것도 보면 배를 더받쳐요 배를 더받쳐요 그렇지 마지막 것만 달라요 그리고 아직 킥 피아노 했으면 좋겠어요 아, 네. 그 전에는 어, 굉장히 잘했어요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진짜로 너무 어려운 곡인데 굉장히 잘하고 있고 여기는 피아노라고 안 써있으니까 오히려 더 강하게 가도 될것 같아요 처음엔 피아노죠 너무 바로 커졌어요 많이 쉬고 잘했어요 <웃음> 여기 s o 리가왜안 m 냐면 너무 늦게 올라온 것 같아요 제 생각엔 텐션이 바이올린으로 실제로 어려우니까 조금 이렇게 멈춰도 더 효과 있을 것 같아요. 어, 소를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틀리기 전에 끊어야 되는데 <웃음> 자꾸 틀릴 때까지 불고 있으니까 결국 틀리는 게 우리 귀에 들리는 것 같아요. 오, 너무 잘했어요. 아, 너무 어렵죠? 제가 너무 못. 아, 배우. <웃음> 너무 수고 많았어요.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고 정말로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잘하는데 조금 더 즐겼으면 좋겠어요. 이런 당연히 이건 이제 갑자기 준비하게 된걸 거고 하지만 이렇게 연습을 하면서 음 입시에서 이제 벗어나서 프로페셔널로 이미 프로페셔널이잖아요. 예종을 나왔으면 제 생각에는 예종을 다니는 학생들조차도 이미 반은 프로페셔널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생님이 무언가를 말해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이것저것 집에서 해보다 보면 자기만의 스타일도 찾을 수 있고 하지만 파가니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뽐내기 위해서 작곡이 된 곡이기 때문에. 어, 어떻게 어 하면 더 재밌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장점을 더 보여줄 수 있을까? 더 화려하게 할수 있을까? 어떤 부분을 더 음악적으로 할수 있을까?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바리에이션마다 차이를 주다 보면 재밌는 음. 수정 씨의 만에 파관이가 될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약간 너무 파관이니까 할게 너무 많고 휴가것도 너무 많고 약간 즐길 틈이 없었는데 오늘 뭔가 그 소소한 팁들을 알려주셔서 조금 즐길 수 있지 않 조금.. <웃음> 너무 보고 너무 어렵겠어 조금 더 즐겨보도록 하 <웃음> 너무 좋았어 응, 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웃음> 너무 잘한다, 너.